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임상역변호사입니다. 사실 오늘 그 세미나가 주제는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거 보면 아마도 변호사 연수 때문에 그, 접속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해야 될것 같아서 <웃음> 너무 딱딱하게 하면 다 자겠죠. 그래서 재밌게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 예. 가끔씩 제가 뭐 대한 면역 변호사협회나 서울 변호사협회에 가서 강의도 하고 했었을 때 우리 젊은 법조인들하고 같이 얘기할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정말 갔을 때마다 그 물론 저는 이제 주로 지재권 중에서 뭐 저작권 쪽, 콘텐츠 분쟁 쪽을 강의했는데 외에도 제가 질문 들리게 많이 됐는데 많이 봤는데 질문들은 그 진로라든지진은법조지젊의 법조인들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공는시간 어그 k 시간 h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가지고 했었습니다근데 오늘은 그 안타깝게도 앞에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고 또 오늘 또 주주상상런얘얘하하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다음에 혹시 또 제가 서울 변호사 o w 나 다른 데 갔을 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음~ 엔터테인먼트 법학회가 매달 그~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백회 세미나를 했었죠. 그래서 백회 세미나를 했고 다음 달에 송윤의 겸 음~ 백일회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거기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나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올해는 이번에는 미술과 엔터테인먼트라는 주제로 그 현역 작가가 그 미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력이 화려하다고 <웃음> <웃음> 말씀하셨는데 원래 제 경력을 바로 스킵하고 지나가는데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저작권위원회 부연장을 하고 있고요. 그 옛날에 서울지방 변호사회에서 법제이사, 국제이사도 했었고 이때도 사실 법제이사 하면서 그 우리 변호사 징계권이 꽤 많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그 같이 그 조종사건화 되는 사건들도 있고 해서 같이 관여했었고요. 현재는 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인데 언론중재 쪽은 더 사건이 많아요. 매주 저희 제가, 제가 있는 6부는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개최되고 있고 그 사건도 많이 있고 직권조정제도가 좀더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언론중재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뒤에 p p t 자료에다가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제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였습니다그 다음에 그 서울 고등법원 조정 위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법원 내에 있는 조정이죠. 그래서 그 저는 민사 5부 그러니까 지재 전담부에 있는데 거기서도 조정 위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콘텐츠 분쟁 조정 위원회에 또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분쟁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고요. 이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 위원회의 조정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이 뒤에 PPT에 어,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현행법상 직권조정제도라고 이제 의뢰를 달았고요. 일단 그 법을 신설된 지가 이제 2년 남짓한데 음, 시행은 7월달부터 됐기 때문에 그 1년 남짓한데 어,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이 집권 조정 제도가 도입된 지는 오래되지 않아서 법조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법조문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된 사항을 초소에 기재함으로 성립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이항에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고통된 조정부는 그러니까 조정부만 할수 있고 단독 그 조정위원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밖에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가려만 결정 이하 직권 조정 결정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그 어, 쉽게 말해 법조인이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법조인이어야 한다 이로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원한 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두 번째 할수 있는 경우가 분쟁 조정 예정 가액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부는 직권 교정 결정을 할때한때 직권 조정 결정서에 주문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조정위원 모두가 김명 나린하며 그 결정서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된다 사항에 송달 불복하는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이주 이내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노항 보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지 않냐다 라고 되어 있고 이로가 조정 결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그 자리에서 합의를 끝난 경우 두번째가 직권 조정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이신청이 없는 경우 이두 가지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권 조정 제도가 도입이 2020년 2월 4일날 됐고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을 했는데 사실뭐 기존의 조정 방식, 합의에 의한 순전의 합의에 의한 조정 방식으로 어, 부결된 부결된 사건이 많았고, 부결이라고기보다 이제 불성립되는 사건이 많았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성질상 조정이 어려운 경우 뭐 어쩔 수 없죠. 그 성질상 아직 그 사건이 조정화 성립하기에 좀 무리익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당사자 사이에그 사실 조사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매우 대립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사실 조사 단계를 거쳐야지만 당사자 사이에 어 본인이 양보할 수 있는거나 또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결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조정의 말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사건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조정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그 사건 중에서 외로 당사자 사이에 조금만 노력하면 그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의가 안된 경우가 있어요. 또큰 큰 쟁점들은 다 합의가 됐는데 작은 쟁점들이 합의가 안돼갖고 그래서 그 다음 기일까지 한번더 열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합의가 안 되고 하는 경우는 그래서 불속립 가면 그럼 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제 먼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사 사건 고소를 하든지 민사 사건 1, 2, 3심 거쳐서 먼먼 길을 가야 되는데 겠 그래서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뭐 조정 위원도 열심히 하고 당사자 열심히 하면 합의에 이르어서 빨리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런지 못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 조직 직권 조정 결정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겁니다. 거기 입법 취지, 입법이유서 검토조사 보고서 이런 데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런 표현이 있고 현행 직, 현행 조정제도는 당사자 일방의 협력 없이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서 소송 이외의 해결책이 부재한 실정인데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 형사고소 및 합의금 종용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정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법을 추진하면서 아마 그 당시에 뭐 무분별하게 좀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형사고소 그리고 미성년자 구제 이런 문제들을 아마 입법의 그 이유로서 그 국회를 설득한 것 같습니다. 법문상 요건들이 근데 되게 까다로워요. 앞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보시면 밑줄까지 쳐들었는데 조건지 직권제동을 하기에 뭐 일단 주체부터 그 개별 각그 단독부에서는 안 되고 조정합의부에서만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그밖에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아마 주의적 규정으로 써놓은 것 같고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물론 이제 처분권주의 하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거에 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합의 과정에서 보면 그 이외에 합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그것을 조정조세 쓰느냐 안 쓰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한 도내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더그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다라고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요건이 또 있죠. 그래서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이, 이걸 갖고 이제 말들이 많죠. 이게 뭔소리냐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유로 그럼 제시를 받아야 되는 거냐. 뭐부터 요건에서 이그 합리적인 이유가 어디에 걸리는 거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래서 당연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가 아니고 본인들은 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죠. 다, 다 각자 이유가 있, 있으니까 거부를 하는 걸 텐데 그래서 사실 그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 규정은 크게 이제 그 오히려 앞에 있는 당사자의 이익이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흡수해, 흡수되는 거 아닌가 싶고 아마 법을 만들면서 집권 조정을 너무 이게 남발하지 말아라 하는 그 취지에서 한번 그 중의적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분쟁조정예정가액이 천만 원 미만인 경우라고 써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워딩이 좀 이상하죠 분쟁조정예정가액 뭐 신청액도 아니고 그죠? 이게 보통 조정에서 조정에서 그 신청 취지를 확장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럼 신청액이 대부분일 텐데 그러면 분쟁조정예정가액이 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럼 일억짜리 사건이었는데 당사자가 900만원으로 합의하면, 900만원 합의하면 이거 할수 있다는 얘기인 건지, 그죠? 그것도 좀, 워징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 만약에 그렇게 해석된다면 굉장히 많은 사건을 할수 있겠죠? 예, 굉장히 많은 사건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분쟁 조정 예정 가액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신청액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까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어딩대로 하면은 그 굉장히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송달한다는 것이고, 우리 나와 있죠. 이렇게 설명 드린 이유 그리고에 직권 예. 조정이 이제 적합한 경우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는데. 자존심 등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죠 앞에서 우는 사람도 화나서 우는 사람도 있고 화를 낸 사람도 있고 이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부터 하라고 사과문부터 올리라고 뭐 이런 조건을 걸면은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우 의외로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저작권 분쟁이 그뭐 저작 인격권도 있고 하지만 본인의 이제 평생과 평생과 열정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남으로 누가 남이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같이 코웍했던 사람이 이미 갖고 와서 그 쓰고 했을 때의 그런 어떤 배신감 이런 것들이 표출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핵심쟁점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고 있으면서 지역적 의견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뭐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일시불로 할 거냐. 어, 3개월 나눠서 낼 거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불구하고 그 금액이 아까만 더 매독 자리도 아니고 뭐 100만원 200만원 지불하는 데도 그거를 그 일시불로 할거냐 3개월 할 거냐 갖고고 그 부분 때문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부의 전문적 의사에 따를 의사를 보이는 경우 사실 우리 저작권위원회가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되고 또 저작권위원회 갖고 있는 권위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은 정확히 판단이 안 간다. 이렇게 의사를 내려주시면 뭐 신청인, 비신청인 둘다 공의. 내가 저 사람, 저쪽 위원회는 동의하지 못하지만 저작권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따르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 내에서 회사 내에서 아니면 뭐 기관 내부에서 내부 결제상 이게 그 대표이사까지의 그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결정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 속합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결제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그 저작권위원회에서 위원회의 합의사항, 당사자들 간의 조정사항 이런 것을 다 일일이 기록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절차들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정결정문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합의를 했으면서도 뭐 감사나 형사배임 이슈 등으로 외부기관의 결정문이 필요한 경우 주로 국가기관이 신청이나 피신청이 된 경우에 보면 요런 이슈로 합의는다 끝났는데 그래도 그 문서를 남겨달라고 라 개요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부적합한 경우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주로 사안이 아직 조정에 그 이를 만한 성숙되지 못한 사건들이 대부분이 그런 케이스죠 뭐 사안이 복잡해서 또 쌍방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나름 또 합리적이고 이런 경우에는 충분하게 시간과 자료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 내용을 좀더 그 검사기업 보고 그래서 제3자인 판사로 하여금 판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두번째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너무 성립 정반대로 대립돼서 단기간의 증거조사만으로는 사안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실 이게 그 저작권위원회 조정 뿐만 아니고 언론중재위원회든지 다른 모든 중재기관이 갖고 있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 우리 언론 우리 저작권위원회는 보통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고 또 연장하는 경우 1,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럼 4개월이라는 얘기죠. 4개월 이내에 그 만약에 증거조사 이런 게그 필요한 경우에 다할수 있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조정해야지 이를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경우고 또 이제 우리 조정위원회 저~ 저작권위원회에서 취급한 사건 중에서 요즘 많은 수가 아까도 조금 나왔지만 뭐~ 법원 연계조정 사건 그리고 뭐~ 검찰 연계조정 사건 이런 경우인데 사실 검찰 연계조정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나마 나요 왜냐면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어느 정도 하고 당사자들 조사를 끝내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당사자 사이에서 충분히 인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검찰 단계 오면 이제 조정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당사자 사이에서 좀 그~ 그~ 내심 정하고 오, 나온 경우도 많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법원 연재 조정 사건 보면 소장만 접수된 상태에서 답변서도 없는 상태에서 저작권 위원회로 조정이 맡겨진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상당히 당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름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 수집하고 하는 중간에 갑자기 전화와서 조정할 생각이 있냐 이러면 아직 조정 안 되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아마 법원 내에서 판사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이거는 판결보다는 아마 조정을 잘 이끌면 될 사건이라고 다 생각해서 아마 보내셨을 텐데 근데 너무 빨리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의 성격상 답변서도 좀 오고 여러 가지가 갖고좀 물이 익었을때 와야지 말문을 틀수 있지. 그래서 양쪽에 전화하면 뭐 당연히 상대방이 답변서도안 받으니까 당연히 신, 원고는 뭐안 하려고 할 거고. 또 이제 피고 역시 이제 그 아직 마음의 준비도안된 상태에서 그런 경우가 이제 하는데 그 저작권이 온다고 해서 저작권이 내가 그 증거 조사를 또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불성립 확률이 매우 높고 또 직권조정을 내린다고 해서 받아들일 확률도 매우 낮아진 사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당사사의 자 입장이 너무 파니해서 어떤 직권조정을 하더라도 일방이 의의할 것이 명백한 경우, 사실 용의가 제일 많죠. 뭐 본인이 안 받으리겠다고, 사실 직권조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다가 중간쯤에서 직권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직권조정이 어느 정도 나올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 어느 정도 그 감이 잡히는 당사자들이 감이 잡히는 상태일 텐데 아예 일방 당사자 한 명이 자기는 뭐 절대 못 받겠다고 으 선언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런 직권조정 내려봤자 크게 이제 의미가 없는 사건이 돼서 직권조정 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다른 제도와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이제 언론 중재위원회 조정 제도를 보면 그 직권조정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제도는 사실 언론중재위원회인데, 저는 중재위원을 2년째 하고 있는데 영문 이름도 Arbitration Commission인가 하던데, 근데 사실 중재 사건은 없어요. <웃음> 중재 사건은 없고 거의 100% 이제 조정 조정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사실 그 조정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옛날에는 이제 정기간행물법 인가 아마 그걸로 시작한 거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언론중재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이 되다가 정관법이 개정되면서 95년에 96년 7월 1일부터 왜냐하면 95년 12월 31일 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96년 7월 1일부터 직권 제정 제도가 도입 됐으니까 이제 벌써 꽤 오래됐죠 25년이 넘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제도는 매우 그 조정 성립률도 높고 출소율도 높습니다. 왜냐면 이외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신청인 신청이 인용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피신청인이 언론사인데 언론사 아무리 그 상대방 주장이 말이 안 된다고 느껴도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외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바로 신청이 인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높은 참석률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합의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중재부가 서울에 이제 8곳까지 있는데 그각 부장님이 현직 그 중앙지법의 부장 판사님이 오시고 또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은 그 나름 언론계에서 신망을 받던 전직 언론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나머지 두 명은 그 법조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조정안을 제시했을 때그 받아들여진 그 언론 그 당사자뿐만 아니고 언론사 역시 그걸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꽤 많고 어때는 막 꾸짖기도 하세요 뭐 기사 기사 똑바로 써라고 그러면서 <웃음> 꾸시기도 하시고 전직 그그 <웃음> 높으신 언론 그 대표이사 내지 뭐 논설 위원 논설 실장 이러신 분이. 이거 왜 반론이 발론발론받는건 반론, 반론 당연한 건데 왜안 받았냐고 화도 내시고 하면은 하여튼간에 그 기가 쎈 언론사들도 그그 그 조정부 위원들의 의견에 상당히 심취하는 심취해서 듣는 편이고 또 조정 의사에 대해서도 또이제 봤습니다 그중에 또이제 반론이 많은 많은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반론은 사실 요즘.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면으로 할 때는 지면에다가 뭐 매들매들매들자 매듈, 매듈, 지면에 확보를 해야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제 인터넷 판에 그 반론을 올려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언론, 인터넷 판에 지면을 뭐꼭 고집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인터넷 판에 바로 같이 올라가도록. 일주일 동안은 상단 첫, 첫 부분에 고정시키고,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반론을 어, 신청하기도 좀 낫고, 또 받아들이기 좀 여, 용이합니다. 세 번째는, 민영 사상 고소의 위험성으로부터의 그, 그, 그, 뭐라고. 뭐 갑자기 표현이 안 되는데 위험성이, 없어, 위험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이 이걸 만약에 거부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저 사람 태도로 봐서 지금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할게 뻔한데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먼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언론사에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소송을 했다고 뭐 케어를 많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싸워야 되는 경우 문제는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 대부분의 중재 조정 사건에서는 <목소리> 이, 이권과 관련된 모든 인용 사상, 뭐 청구를 포기한다고 이제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라도 어, 피신청인 언론 그를 저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권제도, 직권조정제도가 뭐 실무상 많지는 않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른 제도가 이렇게에 비해서는 제 느낌상으로는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있는 육부는 또. 직권재정 제도를 많이 내리기도 또 유명한데 방송사의 거부감이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직권재정 제도의 효용이 돼 있고 조정결정문의 법률적, 비법률적 활용 가능성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감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감은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그, 그 말씀인 거고 소송에 걸렸을 때 이게 그, 덜어진다는 얘기인 거고 조정결정문의 법률적 비법률적 활용 가능성 이게 뭔 얘기냐면 그 조정 결정문을 본인이 이제 언론화 됐잖아요 언론화 됐으니까 그거를 조정문 조정 결정문을 가지고 아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자기한테 위대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그런 경우 때문에라도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방송사의 거부감이 뭐냐면 이거부터 할까요? 제가 너무 오래 하나요? 아니, <웃음> 이게 왜냐하면 그이 보세요. 이게 직권 조정, 일반 조정도 아니고 직권 조정 결정은 당통에서 방송사 재심사 할때 반영 지표를 반영이 돼요. 그래서 그~ 신문사하고 달리 방송사는 계속 뭐~ 사 년인가 오 년인가마다 이게 재활 받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직권 조정률 가면 마이너스 사점 이렇게 되니까 유달리 이게 유독 방송사는 직권 조정 결정에 대해서 그~ 예민해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왜 저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직권 조정 제도는 정말 조정 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내리면 되는 건데 그걸 뭐~ 감점의 요소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그치 않아도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좀 옛날부터 그게 왜 이런 감점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 판결을 받았다면 모르겠습니다. 판결을 받았으면 그것도 써있지만 허위 사실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 명예에서 뭐 이렇게 됐으면은 뭐 그거야 뭐 그다치는데 법원에서 판결가만 나왔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그거는 판결가 다른데 들고 가고 그 감점 요소로 하는데 대해서 좀 의문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방송사가 특히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또 상대 여러 가지 요예요 그래서 정보 광고를 그 정보 광고 물량을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언론사들한테. 그때도 이제 권 조정이나 시장 공고 건수가 어그 평가 요소로서 결정적인 거 아니라고 하는데 요소 쓰이기 때문에 직권 조정 결정이그 언론사한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죠. 이게 3년간 조정 사건의 처리 결과인데 보면 은 작년까지 보면 그 4278건이 제기돼서 조정 성립이 1200건이 28%가 조정 성립이 됐고요. 그중에서 146건이 그 결정이 났었... 아니겠네요. 저행 결정, 직권 조정 결정이 동일 양쪽 당사자 동의한 게 146건이고 그리고 안쪽이라도 이해한 게 73건이니까 200 210건 정도, 220건 정도가 직권 조정 결정이 1년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 때문에 적은 숫자는 아니죠. 조정 성립 외 실제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 특히 이제 그 청구 권수는 많은데 정조조정 성립은 1,200건 밖에 안 되는데 왜 피해구제율이 62%냐 이건 뭐냐면은 그 신청이 되면은 그 조사관이 양쪽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합의해서 끝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합의해서 취하는 하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취하도 이제 취하 보면 이제 구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청이 원하는 대로 뭐 문구를 바꿔줘든 준자든지, 아니면 기사를 내려준다든지 특히 자, 어, 기, 언론 기사의 특성상 뭐 자기가 쓴 거보다 다른 언론사 걸 계속 전송한 경우도 꽤 있는데, 그 전송한 언론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기사를 내린, 내리거나 하는 거에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제가 그 취화로 인한 구제가 꽤 숫자가 많이 된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보시면 이제 우리하고 똑같죠 조정심리해서 성립 불성립 집권조정결정이 있고 그리고 신청은 언론사 법익, 그다음이 이있인데 요즘 논란이 되는 건 그거죠 언론사의 범위에 그 요즘 인터넷 언론들을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법문상으로는 그 신문법에 규정한 그, 신, 신, 그 언론사를 갖다가 신문법에 규정한 방송법에 규정한 뭐 이렇게 돼 잡지법에 규정한 이렇게 돼 있어서. 근데 인터넷에 요즘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유튜브 매체들 이런 매체들을 포함시킬 거냐? 근데 정말 뭐그 애지간 언론사보다 훨씬 영향력이 많은 그 유튜브 매체들 심지어 뭐뭐 언론이라고 이제 표, 표방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이제 부르면 또 나와요. 나와서 자기를 언론사라고 인정해줬다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나와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문제는 기준인 거죠? 어, 인터넷 매체를 뭐 어디까지 받아줄 거냐, 그죠? 정말로 인터넷만으로 하면서, 뭐 언론 등록까지 하고 그런 매체도 있지만, 가끔씩 사회를 넘평하는 그런 매체도 있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럼 뭐, 명예훼손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 다화할 거냐, 그 기준이 애매했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쯤에 이거, 이거 갖고 제가 발표를 해갖고, 뭐 여기 여기저기 신문도 났던데 근데 내부적으로 우리 올해에게서 그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했었고 나름 내부,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입장은 나온 상태입니다 언론, 언론 중재위원의 입장은 부마다 부모, 좀 달라요 뭐 제가 있는 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는 입장이었고 그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도이 있었고 그런 분은 이제 어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 유튜브 매체에 대해서. 그, 그 진행이 낮은 부도 있었습니다. 예, 이제 콘텐츠 분쟁으로 넘어가시죠. <웃음> <웃음> 그럴까요? <웃음> 너무 길죠. 예. 그래서 어, 빨리 할게요. 그래서 직권 조정 일정이 여기 여기 보면은 이 조정 그 법문이 다르잖아요. 이 법문이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신청의 주장이 이위다 판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심플하게 나오는데. 아까 우리 저작법에 있는 직권 조정은 이렇게 많이 이 이거에 비해서 훨씬 군도덕이 많고 리던덜시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효력 같은 경우는 음, 직권 조정 결정은 재판상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특성상 이제 간접 강제가 들어가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용권수에 대해서 뭐 설명을 더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지나가도록 하죠. 시간 관계상 사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많이 말씀드린 이유도 그 개별 사건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앞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자칫 사건이 이제 특정될 수도 있고 해서 변호사님들도 와 있는 사건들도 있었던 대리한 사건들도 꽤 있었었는데 적절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사례들을 줄일 예정입니다. 자료가 나가 있는 상태니까요. 자료 아, 있는 예, 자료 있는 범위에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자료. 자료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 자료하고 내가 보낸 거다다른데 <웃음> <웃음>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그그 그 원중이 직권 조종돼서 넣었기 때문에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직권 조정 사례는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그 나와 있는 자료 상그 다른 제도와 비교해서 이제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과 한번 몇, 몇 페이지 있는가요? 75페이지. 네, 예, 아니 그 PPT는? PPT 슬라이드는 안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요걸로 많은 게 나올 것 같아요. 슬라이드 페이지는 여기 안나오니까. 아마 8페이지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마 딱 맞았으면 8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어, 슬라이드 8페이지 네요 예, 슬라이드 음. 8페이지 맞습니다. 예, 책자를 나눠드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콘텐츠 문쟁조정제도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이 같은 또 문체부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저작권 이외에 상당히 다양한 콘텐츠 관련 문쟁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과도 뭐 게임, 방송, 영화, 출판 뭐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진행하고 하고 있고요. 그 건수는 되게 많은데 그 대부분 게임 이용자들의 뭐 아이템 환불 이런 거에서 그 조정부까지 오지 않고 상담 단계에서 대부분 해결되는 문제가 훨씬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조정위원 하면서 느낀 점은 저작권위원회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이죠 저작권위원회 조정에 비하면, 이제, 너무 많은 다양한 사건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위원회의 사건 자체에 대한 전문성은 저작권위원회보다는 더, 그, 쌓이기, 쌓일 수 없는 환경이 있다. 뭐, 이런 말씀.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 또, 저작권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고 당사자도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진행을 하게 응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조정을 해보면 저작권위원회보다는 아무래도 그 조정부에 대한 신뢰나 또 조정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권 조정 제도는 없어서 순수하게 당사자의 합의로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서울고등법원 그 조정제도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민사 5부에 속해 있는데, 뭐, 반드시 그부에뭐 지재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조정이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지재사건 자체가 이제 컴플리트 사건, 사건 자체에 컴플리트 가능성도 있다는 것. 여기도 역시 직권재정제도가 없죠. 오히려 조정 합의를 하면, 그때 이제 담당 판사님께서 오셔서, 한사님의 주제로 합의문이 작성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분석인데 지금 몇시죠? 30분이니까 저 정리를 해야겠네요 네. 그러면 사례분석은 어, 뭐 서, 성립된 것만 이렇게 보면 예. 근데 의외로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성립된 과연 받을까? 이 조정안을 한했던 사건들도 꽤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한테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하고 발언 기회를 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좁혀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 의견을 드리면 아 우리 조정권 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많이 존중하는구나라고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같은 경우도. 음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기속 때문에 이제 진행된 거였었는데 여기 사건도 성립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는 이게 저작권 조정위원회가 한 10년 정도 그 조정 회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좀 이렇게 그 트렌드는 있어요. 그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 팬데믹 때문에 그서런 이제 서체 사건이 많았는데 근데 그거는 음. 이제 주로 다투어지지가 않고 저 금액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그 제시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주로 이제 신, 신, 재미있는 것도 신청인이 그 침해자고 피신청인이 권리자인 경우입니다. 일권은 주로 이제 내용 지문 같은 걸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는 그 금액 돈을 내려고 했는데 그 금액은 도저히 못 내겠다 하면서 그 자기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청구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느 금액 이상 못 내겠다고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갖고 신청인이 오히려 침해자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신청인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고려하면은 어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는 것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일반 그 사이트에 방송사 프로그램 사진 같은 경우 쓴 경우도 이 마찬가지 케이스겠죠. 그래서 그데 피신청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기준을 확인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우리 또 왜냐하면 그 신청이 피신청이 자기의 방송사 갖고 있는 기준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저작권위원회가 어느 사건에서는 사진 한 장에 뭐 천만 원 인정하고 어느 사건에 만원 인정하고 그렇게 만들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 내부, 내부에서도 벌써 어 20년 동안 쌓인 그런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타 사건과 비교해서 이건 너무 높다, 낮다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면 반응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사례분석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과 계속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p p t 두 페이지 남았는데. 직권조정제도의 성과를 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바 같이 기존에 이미 조정으로 달성하지 못했던 사건들의 조정성립률이 높아졌다 특히 시행된 2020년에는 전체 조정성립률이 37.3%에서 63.3%로 높아졌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직권조정의 효과다 라고 바로 100% 말씀을 할수 없겠지만 여하튼간에 성립률 높이는,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라볼수 있겠고요 시행 이후 현재까지 51건의 직권조정이 나갔고 그중에서 37건이 당사자가 이해하지 않고 성립됐기 때문에 72.5%의 성립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조정보다는 재미있는 것은 자체조정보다는 직권조정률의 성립률이 더 높다 사실 이거는 그 그 수치에 약간 바이어스 바이어스에 있을 수는 있는데 자체 조정 전체 건수에 비해서 재정 직권 조정 이 성립률이 높다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선임해당 산정이 전형적인 경우는 아까 말한 이제 폰트 사건이나 뭐 무슨 그런 경우죠 또 감정적인 이유 등으로 좁아지지 못한 경우 또 내부 문, 결제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 어~ 결제가 어렵거나 필요한 경우에 효율을 높았다 그리고 또 이전보다 지적권 위원회 자체 그리고 조정부에 대한 전문성이나 권위가 더 높아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성과를 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선 방안, 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저작권위원회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별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고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같이 그언론중재법과 달리 저작권법은 그뭐 이렇게 법조문에 군더더기가 많잖아요 리더넌시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심플화 시켜서 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아까 말한 대로 뭐죠? 저 분쟁 조정 예정 가액뭐 이런 거라든지 그죠? 어. 한인종이 이 없이 거부한 경우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법조문을 좀 명확히 하고 어차피 직권 조정을 인정했으면 그 부에 맡겨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자꾸 뭐가 불안해서 요건을 제한한다고 을 해서 달라지는 거 없고 오히려 효과만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 제가 뭐늘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 법조사 조건위원회 내부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조정부보다 조정부마다 직권조정의 내용에 차이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 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정인이 한 100건을 지,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인터넷에 뭐 사진을 올렸는데 그걸 다운받았다는 사람 한 100명을 올리면 그게 한 부에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나눠서 가잖아요. 근데 어느 부에서는 그 조정 내림에 있어서 50만원 인정해 주고 어느 부에서는 5만원 인정해 주고 하면 조정권 위원인도 국가기관인데. 그 외부적인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차라리 그런 사건 같은 경우는 미리 저작권위원회에서 조정부 다 모아놓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사건은 어느 기준에서 하자라고 이제 그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조정문안 작성에 있어서 향후 집행 가능한지 확인필요 이건 뭔 얘기냐면 뭐 금액을 언제까지 갚아라 뭐 이런 거는 뭐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뭐 사과하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 당사자는 또 합의해요 또 합의하고 그걸 또 써달래요 써달래 는데 근데 이게 판결문과 같은 여이 있는데 나중에 다 써놓고 확정 판결과 전혀 발생했는데 이 이행이 안 되는 문제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쓸때 조정문 작성함에 있어서 좀그 나중에 혹시 이것이 당사자들이 효력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당사자들의 다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문헌에 대해서 그, 그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그조정문헌 작성에 그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정관 조정위원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정부의 그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 준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하고 3부 두개 조정부를 좀 맡고 있는데. 아직까지 받은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향후 내부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이네 번째는 뭐제 개인적인 건데 개인적인 약간 고민인데 저의 권법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법이 법이기죠. 그런데 저의 권법 자체에 또 이용이 활성화라 비롯해서 사회적인 법이기에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게 직권조정 결정을 할때 그런 사회적인 영향도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냐 만약 당사자가 저작권법 조항이 상당히 많이 많은 조항이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 임의 규정보다 강행 규정성이 많이 있는데 당사자가 거기서 그 저작권법에 반하는 그런 합의를 한다 만약 창작자 주의를 우선 반해야 하는 그런 뭐 합의를 한다 했을 때 그럼 그것도 직권 조정으로서 해줄 건지 그죠 그 당사자들이 그 직권 그렇게 반하는 합의를 할때 만약에 저작권법상 그 강행규정에 반하는 합의를 할 때, 그러면 그걸 받아줄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우리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작권위원회 조정부의사를 어 제시할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갖고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직권조정 확정 후 당사자가 다른 내용으로 이면 합의를 한다면, 이거는 사실 저도 아직 그 무리익은 무리익은 생각은 아니고 제가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제도에 대해서 그좀 알아봤더니 그 2013년에 언론중재위원회하고 서울대 로스쿨하고 같이 그, 그 발표했는데 그저 주제더라고요 직권조정 확정 후에 확정판결이 효력 발생한 이후에 당사자가 다른 내용에 이면 합의를 하면 사치정제 자치 원칙으로 그것을 효력을 인정할 거냐?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또 만약에 법원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고 오면 앞에 거하고 뒤에 거는 어떤 관계 있냐 뭐 이런 문제인데 상당히 재밌는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부분이 이번에 대해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조정 문안에 작성해서 이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부적인 각 부마다 좀 통일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독부가 아닌 합의부에서 조치권 제정할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그부 주체를 아예 한정했잖아요 부만 할수 있도록 그러니까 근데 그0 0만 원짜리 이하 사건은 단독부로 가게 되는데 그런 사건이 오히려 합의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할수 있도록 뭐뭘 편법적으로 단독부에서 뭐 합의부를 보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어그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더 단독부가 더안 열리는 것 같아요 합의부 중심으로 열리 진행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불편 필요 없는 불편은 그 법문 단계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너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예, 많이 길었습니다. <웃음> 예. <웃음> 예, 워낙 활동을 다양하게 하셔서 할 말씀, 하실 말씀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중간에 또 끊어지기도 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 직권조정제도가 사실 10년 전부터 논의가 됐어요. 10년 전에 중재,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중재를 도입한다는 어떤 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말고는 아마 법원이 행정기관형 중재를 받아들이지 는 못할 거다. 그래서 직권 조정을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 얘기했더니 그, 자리, 그 자리에 계시던 문체부 사무관 분이 그게 뭐예요? 그러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논의가 시작되는한 10년 이상 입법 과정이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중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사실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를 하지 않죠. 아, 법원 연계형 조정, Court a n n e x Mediation 이라는 그 제도가 있죠. 법원 연계형 조정이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그럴까요? 실제로 판사들이 중재 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아냥되면서 이건 법원의 출장소냐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잘 불러갑니다. 법원하고 강한 MOU가 있었는지 강한 유대관계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잘 굴러가고 어느 자리에서 어그저저 세미나 같은 데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예산이 많아가지고 지하철 광고도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한다고 좀권성 위원장님 앞에서 제가 노골적으로 좀좀비하냥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저한테 연락이 없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웃음>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는 처음 시작할 때 1기가 시작할 때 실무가 된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공정거래법 교수들 중심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또 제가 비아냥거렸어요. 그중에 실제 분쟁 해결한 사람이 누가 있냐? <웃음> 어, 네. 그리고저 그다음 그다음 연락이 왔는데 제가 안 들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보니까 조정 수당도 많이 주더라고요. 불편해. <웃음> <웃음> <웃음> 예, 뭐 그런 저런 사연이 있고요. 하나 저 우리 임상의 변사님 호 경력 빠뜨린 건. 학교법인 서울예술대학의 이사장님입니다 네. 40대 지금 아 아니 40대 아니에요? 50대 했어요? 네. <웃음> 젊은 이사장님 <웃음> 예, 어, 박 교수님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더구나 이 자료 받으신 거 하고 슬라이드 나온 거 다른 거였으면 당황하셨을 텐데 열심히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예, 토론해 시죠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한양대학교의 박현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조정학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하는 공동학술대회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임상혁 변호사님의 흥미롭고 깊이 있는 발표에도 감사드립니다. 어 아마 그 분쟁 분야별로 조정 제도의 특수성과 공통성이 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그런 부분들을 함께 볼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하고 어, 상가건물임대차조정위원회 어,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이제 조정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세 가지를 좀 비교할 기회, 할 기회를 이번에 어, 받은 것 같은데요 법조문만 놓고 봐서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 의료분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법조문에서는 이제 이걸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결정 뭐 합의안이 됐든 결정문이 됐든 뭘 보내서 어,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로 확인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어, 기본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서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 저작권법은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의 그 기본적인 그 뭐랄까요 본 본질적인 조정의 방식을 추구를 하다가 2020년에 이제 법 개정이 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2020년에 이제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제 86페이지로 제가 넘어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음, 조정의 본 모습에서 벗어났다고 하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어, 행정형 조정기관으로서의 한국저작권위원회 권위가 오히려 이제 직권조정결정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좀더 권위가 인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직권조정결정의 요건이 저도 그저 <웃음> 법조문이 굉장히 신기하다 내지는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윗부분에 뭐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라는 문구는 사실은 민사조정법의 30 민사조정법 30조의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도 있는 요건입니다. 어 그리고 각 호에 이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 조정 결정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반적으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 경우라고 하면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정 결정할 수 있고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정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1호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정이든지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거부를 했다면 조정을 건, 강요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이어서 그 부분은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에 뭐 특별한 요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인데 두 번째 요건이 그렇다면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면 그러니까 분쟁 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호를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1호와 2호를 다 충족해야 직권 조정 결정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 변호사님께서 발표하신 거를 듣고서는 그렇다면 이 저작권위원회 실무에서는 어쨌든 뭐 조정 그 신청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정, 직권조정 결정으로 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굳이 그걸 그렇게 한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문도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측면에서 장애가 있는지 여쭈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이상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그 <웃음> <웃음> 다음에, 어,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1, 2, 5가 크게 장애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토론문을 쓰면서는요. 그래서 결국은 장애가 된다면 그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 한해서 직권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좀 장애가 많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실무에서, 어, 그 위원 1명이 단독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사건에서도 혹시 이 조정, 직권 조정 결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독 위원 한명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좀어 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맞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발표해주신 어, 이상혁 변호사님과 마찬가지로 어,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서면에 의한 조정안 제시와 직권 조정 결정의 관계라고 제가 일단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저작권 분쟁 조정 규칙을 이제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저작권법 막 보다 보니까 규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어, 직권조정 결정과 별도로 조정부가 서면으로 조정안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송부를 하고, 당사자가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송부를 할수 있고, 당사자가, 어 그, 뭐, 합의를 거기에 동의를 하면, 조정이 성립하는 제도가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저작권법의 직권 조정 제도와 물론 이제 일을 안 하면 조정이 성립된다와 일을 안 하면 조정안에 거부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거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정과 직권 조정 결정 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의문까지 조금 같이 들어서 이 부분은 어~ 그니까 이두 가지 제도를 같이 두는 이유가 궁금하고 뭐 거기에 더해서 과연 직권 조정 결정이 조정에서 차뭐 차지하는 위치랄까 어떤 의의랄까 네 그런 게좀 궁금해서 이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작권 분쟁 조정의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주택 임대차 분쟁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당사자 사이의 책임 소재를 좀 가루기가 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이나뭐 차임이나 뭐 이렇게 당사자 사이에서 오고 가는 돈의 금액을 계산하는 것도 비교적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 같은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가르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래도 그 부분은 이제 의료 전문가가 위원으로도 참여하시고,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되면 손해액 산정하는 거는 또그 비교적 그렇게 어렵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작권 분쟁 조정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적 재산권의 기속 부분은, 이제 저 같은 문외환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것 같은데, 어, 손해 산정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겠다. 이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찾을 수가 있는가라는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작권위원회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가, 어,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어, 앞선 발표에서도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저작권법에 이제 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요건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작권위원회에서 어떤 분쟁 조정을 위해서 감정을 활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뭐 이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을 예, 예. 고맙습니다. 답변도 좀 어렵겠는데요. <웃음> <웃음> 세상에 쉬운 게 없어요. <웃음> 그 음, 직권 조정제도하고 일반 조정의 그 말씀드리면 일단 그 법문에 아까 제 PPT 맨 처음에 보시면 117조 이항 보면 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된 사항을 조수의 기재함으로 성립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당사자가 합의해서 그 자리에서 사인하고 도장찍고 나가도 그 내용을 그 조서로 만들어서 조정위원 3명 도장 찍은 다음에 그걸 당사자한테 보내고 칠린네에 이해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게 성립하는 으로 되어있었던 거죠 약간 이제 그렇다고 뭐 합의를 다 도장찍고 하는데 이해하는 사람 당연히 없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 조항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이 조항이 충돌된게 뭐냐면 그, 그 다음 페이지에 p p 지 다음 페이지에 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판상 하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한 경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당사자가 도장 찍고 나갔으면 성립한 거예요 그죠? 성립했는데 그걸 뭐 조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위원회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 더 하고 있는 거죠 도장 도장 다 찍고 나갔는데 조서만 뜨고 내고 언론중재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조 I 의기자함 t 성립한다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차, 차후에 좀그 직권 조정이 갑자기 들어가면서 그 e to s a 꼬인 h a 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죠 이게 저작권이 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저작권위원회 조정이 그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고 연장해도 1개월 더 하면 4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증거 조사를 하고 또 이제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사실 신청이 청구하는 거를 자기의 매출액을 제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시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신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일단 보고 또 신청, 저, 조정부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접해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 저 법원처럼 그 증거로서 받침되는 손해매상 액을 정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기한적인 제안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정절차는 조작권 위원의 감정, 감정 전문의가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주로 표절 감정을 주로 하고 있고 손해 감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감정을 하게 되면 저작권위원회 업무하고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또 상당한 또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우리 교수님도 아마 법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실 텐데 상당한 또그 법률적 지식과 그런 물적 그 제도적인 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감정 내에 선후배상 감정까지 포함시킬 것이냐는 부분은 아마 저자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장기적인 그런 과제로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답변이 다 됐나요? 네, 예, 예. 뭐 답변 되신 걸로 보이고요. 네. 네. 예, 말씀하시죠. 예. 예, 예. 예 조홍준 위원장님. 네, 예, 조홍준 입니다 그 박현정 교수님이 87페이지 이항에서 저작권분쟁조정규칙 이게 좀 이상하다고 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2020년 2월 4일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서 저작권분쟁에 그 분쟁에 관련된 집권조정제도가 성립되기 전에 제가 그 집권조정제도가 성립되면 입법이 되면 저작권위원회가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연구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발표하신 혹은 토론하신 내용 중에 그 117조 저작권법 117조 그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합리적인 이유라는 게 무슨 뭐 누가 그런 걸 판단하는 거냐 이거 잘못된 거다 이런 거 없어야 된다 라고 제가 의견을 냈던 적이 있고 분쟁조정 예정가액이라는 말은 나는 처음 들어본다. 소가라고 <웃음> 하든지 청구역이라고 하든지 이런 말 없어야 된다라고 제가 의견을 냈고 근데 입법 과정에서 그게 반영은 안 됐고 어, 어쨌든 그런 책자를 제가 낸 적이 있어서 이제 87페이지 2항에 관련된 데서도 설명드리면 그 당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때이 저작권 분쟁에 관련해서 집권조정 규정 2020년 2월에 신설된 이어 법률상의 규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분쟁조정규칙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실상 집권조정제도를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 제시됐고 제 만약에 이렇게 2020년 2월 4일 입법이 됐으면 이 저작권분쟁조정규칙 을 어, 내용을 바꿔서 새로운 입법 내용에 맞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아직 변경이 좀안된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입법 직전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지적이 됐던 상황입니다. 근거 없이 시행했다 이런 거없애야 된다. 입법이 됐으면 그게 맞춰서 입법 내용에 맞게 이제 규칙이 바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바꾸어서 교수님께서 그런 어 문제 제기를 하신 거 아닌가 싶고 그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경위를좀 설명을 드리려고 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있습니다. 예. 저 잠깐 요 부분은 요 부분 제가 추측하기에는 직권 조정과 무관하게. 임의조정인 경우에 저작권위원회가 하던 행정, 규칙, 행정 절차였을 거예요. 관행적으로 하던 프로세스였을 뿐 법률적으로 의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 변호사님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조정안과 관련해서도요.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73쪽에 117조를 우리 임 변호사님께서 이제 인용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제 직권 조정을 이제 발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때라고 해서 이 조정안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게 되는 조정 직권 조정서, 직권 조정문 하고의 뭐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걸로 생각하면 이 조정안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져야 되는 그렇죠.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왜냐 그 조정안이라는 게 사실 직권 네. 조정 결정이고, 네. 법원에서는 민사조정법에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행정형 조정위원회에서 많은 경우가 사실 직권 조정 결정을 조정 아니라는 표현을 직접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좀이 법제 과정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게 왜 필터링이 안 됐을까? 어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 변호사님께서 그 아까 117조 1항, 어, 이미 합의가 된, 이미 조정이 된 경우에 조서에 기재하는 거, 이건 이제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요, 제그 네, 네. 어, 그, 맞다면. 그런데 그것은제 생각에는 이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조정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이미 조정이 됐다면 어디에 가는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게 또 나중에 집행 권원이 되기 때문에. 이조 조서, 조정 조소가 나중에 집행문도 부여받게 되는 집행 권원이 되는데 그 정보니 이걸 그 방식을 날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실상 임의 조정은 없애버리고 직권 조정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일으킬 수도 있어서 어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지금 보면은 117조 3항에 조정 직권 조정할 경우에 주문과 결정 이유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결정이유라는 게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개하신 10쪽에 나와 있는 그 양식을 보니까 그 이유가 법원에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 붙이는 아주 형식적인 이유 그러니까 그 결정이 왜 나왔을까 그 주문이 왜 이렇게 나왔지 라는 것을 전혀 알수 없게끔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예그건 사실 이 이유는 이 있으나 마나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 아까 말씀 여러 번 비교하면서 나왔던 의료분쟁 조정의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는데 그 이유가 주문의 내용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이유로서 제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상 심판의 그런 기능을 어, 반드시 갖도록 되어 있는 그런 것이어서 그렇다면은 저는 그게 맞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조정이라는 것은 조정 안에 권유를 반드시 뭐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꼭 제시할 필요는 없겠다 싶은데, 그렇다면이 이유를 뭐 이렇게 어 붙이도록 되어 있는 것은 뭐 이걸 그대로 유지하는 게뭐 맞을지, 아니면은 뭐 아예 없을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직권 조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네요. 에, 3인 조정부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천만 원 금액도 참좀 황당한 내용이고 그래서 <웃음> 직권조정 제도는 전면적으로 직권조정 제도는 좋은 제도이고 그걸 도입한 걸 전제로 해서 전면적으로 내용을 좀, 좀 정치하게 수정할 필요,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직권조정 이 정도로 끝낼까요? 예. 예, 수고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